자 우리 졸탄 팀 오늘 여수로 행사를 가고 있습니다 공연 행사 짧은 공연을 한 시간째 공연 행사로 오늘 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차안입니다 우리 브랜드 카지만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하죠 넓은 공간과 안락함 이 모든 것이 다준비되어 있는 차입니다 자 지금 앞에 정지로 아 한현민 옆에 이고요 한현민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요 지 보고 있고요 자 정지로 굿 b a 베 y <웃음> 네. 갑니다. 좋니다 와하하. 자기도 막 콘돌 날리고 있고요. 우리 실장님 보세요. 신성 실장님 발생했어요. 오하! <웃음> 운전 중이라 혼남 될수없죠저뒤에 침대가 있는데요. 지금 뭐하고 있네요. 좀 주세요. <웃음> 잠시 여수에서 뵐게요. 와하! 자, 저희 졸탄 팀은 지금 여수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어... 정성 담은 맛있는 떡갈비집에 왔어요 식사를 저희 보통 매일 이렇게 먹어요 늘 먹는대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먹습니다 여기서 또두리라 이쪽도 여기 보시죠 두라리라. 간장게장 음~~ 간장 게장. 간장의 향과 이 구소한 이 참깨 잡채 따뜻한 때 먹어야 돼요 음. 밥까지 뭐 이런 것도 전주도 있고요 야채 어흘. 상당히 맛있게 먹습니다 생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아 이제 시식을 하도록 하죠 아 수제 떡갈비입니다 떡갈비 여수의 자랑 수제 떡갈비 이제 밥이 도착했습니다 밥 크, 울금을 넣어서 밥이 노래요 울금 씨이 네. 나은... 노래 노란밥은 엄청 지금 울금이라는게 나왔었기네. 그 자, 먼저 계장 게장 예술이네. 계장을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. 자, 계장. 게장. 계장이 크... 계장이다 있으면 이렇게 계장을 한입 먹고 <웃음> 오, 신다. 음 오. 어우 너무 고소하고 좋아요 굴은밥을음자 이번엔 게딱지죠 게딱지 와 딱지 중에 최고 이제 코딱지는 들어온 건데 게딱지는 <웃음> 되게 좋은 거예요 <웃음> 게딱지 이런 는 거에다가 굴근밥을 싹 넣어서 와~~ 딱 들어가죠 작은 게거든요 음. 음. 그래서 자기 소개하기 소개 작은 게 소개예요 소개 소계. 개를 딱놓고 개소개 알이 속엔... <웃음> 너무나 많아 자 충분히 지금 간이 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음와 <웃음>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요 음, 오우 개딱지가 예술이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. 와 아비 언니 한 번에 와 대박이다 <웃음> 이번에는 강된장을 도전합니다. 자, 이 울근 밥에다가요. 강된장. 크으, 강된장이 진짜 우 원래 호박잎이라면 싸먹을 진짜 예술이에요. 강된장 이만큼 퍼서. 강된장. 이거를 울근 밥에 싹 비벼요. 싹 비벼서. 싹 퍼서. 강된장. 음. 와, 진짜 잘 그려요. 여기다가 개. 개를 딱 들어서 여수게 정말 막말로 개같이 생겼죠? 그죠? <웃음> 잘이 생겼어요? 이개판지구만개판요 개같이 생긴 애를 먹었습니다. 응. 응. 눈다 녹아 진짜 와. 자 이번엔 우리 여수의 자랑이죠. 수제 떡갈비를 떡갈비 시식하도록 음. 하겠습니다. 와. 엄청나죠 이거? 자, 육즙이 오 육즙이 짜르르 안까지 아주 잘 익었어요 오야채잘 섞여서 자먹읍니다 전혀 비리지 않고 엄청 맛있습니다 역시 여수 수제 떡갈비 <웃음> 자, 자색 고구마차입니다 자색 고구마차 오우 이거 홍조차 저 시발기가 살려 자색 고구마차 마셔볼게요. 그렇습니까? 네, 맞아. 와, 진짜 고구마 맛이 고구마 향이 딱 나고, 오 맛있다. 자색 고구마차 맛있어요. 그럼 저희 연예인 대기실인데요. 연예인 대기실 대단하죠? 엄청 크죠? 의자도 많습니다. 저희 를 위해서 많은 의자를 준비해 주었고요. 예, 여기 꽃도 케이크도 준비했어요.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. 대기실이고요. 제일 넓은 대기실입니다. 자 의상이에요. 금색 의상, 황금빛. 예. 앞으로 우리 우주전자 산업에 큰 황금의 황금빛이 발휘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이런 옷을 입어봤습니다.